네 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이거 소고기 하고 어, 김치 묵은지 하고 김치국 끓일 거예요. 이 정도만 썰면 돼. 고추도, 홍고추도 하나 정도. 이게 고기 100g이에요. 이게 하루거든. 이 김치는 어, 반 포기에서 반 포기. 고기를 먼저 넣고 그냥 얘다 물 붓으면은 핏물이 우러나니까 약간 익힌 다음에 이게 지금 냄비가 두꺼워서 도자기라서 빨리 불이 안 올라와 이 정도 볶아졌으면은 물 부어줘도 돼요 이게 쌀뜨물인데 적당량으로 이 잡아서 김치에 여가 들어가면 얼마나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거 끓이게 놔두고. 국물을 좀 짜줘야 돼 국물 좀 짜주고 여기에 참기름을 좀 넣어주고요 김치만 넣어서 끓이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날콩가루 날콜가루... 날... 말도 안되 날콩가루를 넣어주면은 구수하면서 김치 그국 맛이 어, 부드러우면서도요 짜지도 않고 참 맛있어요 한두개 정도 넣어서 주고 이콩가루 넣으면 맛이 확 달라져요 넣다가 예, 고기를요. 좀한 2, 3분 정도 더 끓여 주면은요. 이 고기에서 이렇게 맛있는 물이 우러나야 되니까 바로 넣지 말고 한 2, 3분 정도 끓여 줘야 돼요. 이럴 때 이제 국간장으로 좀 어느 정도 간을 맞춰 주고 김치가 들어가면 딱 되겠어 이제 넣어서 막 휘젓지 말고 약한 불로 보글보글 끓일 때까지 끓여줘야 돼요 약한 불로 너무 센불로 하지 말고 이렇게 끓으면 마늘을 넣어주고 이때 파도 넣고 고추랑 같이 자 국이요 다끓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빨갛게 드시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러면요 김치에서 약간 막그 그냥 김치 끓이면 김치가 좀쌉싸한 맛도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에, 콩가루를 넣어서 끓이면 구수하면서도 김, 이 국물도 시원하면서 담백하면서 맛있어요 이렇게 국을 좀 끓여 드셔보세요 아, 국 끓일 게 지금 집에서 없을 때는 또 김치로 이런 식으로 끓여서 또한 번쯤 먹어보면요. 맛있어요 김치국은뭐 항상 뭐도 맛있으니까. 그래서 오늘 콩콩 콩, 날콩가루를 넣고 어, 국을 끓여봤어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. 바이바이